자, 증식동사 이제 알아내고, 동사 중심은, 여기 010도 5형식까지, 동사 중심이라 동사 중심. 여기 봐봐. 동사 중심이야. 동사 중심. 중심. 그다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저거, 예교동사몇 등식인지 알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1에서 5까지 판정되겠죠? 1명형의 5문형.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해석이 되 돼요. 예를 면 얘가 지금 이용심수였다. 자, 이유를 딱 하나요. 여기 형용사가 나왔다. 룩이 일형식으로 쓰였으면, 일형식 동사였으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보다이 거예요, 보다. 회견이? 네. 어, 보다라고싶고 근데 뭐뭐처럼 보이다, 야. 이 형식이었어.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구별할까? 뭐, 앞에는 뭐, 앞 당연히 주어 테니까. 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니까, 복수, 복수, 오. 근데 개념이 다르죠? 포토그래프는 사진사. 여기는 우리잖아, 그치? 어, 예. 네. 왜냐면, 뒤에 바로 절이 나왔으니까. 뒤에 절이 나왔다는 의미가 직접 목적적이라는 얘기예요. 직접 목적적. 그래서 얘는 사용식 수요동사로 쓰였다. 사용식 수요동사로 쓰였을 때, 쇼의 의미를 뭘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보유주다야. 음. 누구누구에게, 여기 해서, 누구누구에게. 자, 여기는 이제 보유주다로 시작해야 되겠죠? 동사 먼저 나왔으니까 동사 먼저 시작한다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 을, 를,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뒤에 나아는 게, 자, 여기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러면 되겠지? 응. 어, 그럼 얘는 뭐야? 거이라고 했으니까, 뭐로 본다? 관계대명사로 본다. 생님 네. 아니면 인문대명사로본다뭐 틀린 건 아니겠죠. 무엇이 정말로,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이렇게 도 상관없어요. 48번이, 자, 중심에는 뭐가 있다? 동사 중심이야? 네. 얘가 있다. 콜이라는거잖가 있다. 얘를 뭐, 어떻게 보자. 네, 네. 여기 지금 주어 나와 있으니까. 또 프렌치는 프렌치 피플이야. 네. 프랑스 국민들입니 프랑스 국민들이 나를, 프랑 국민들이 나를 아닐까 하냐? 그 얘는 목적어지. 근데 저좀은 내가 또독일인이야 어, 그런가 봐. 목적고원해. 결국 그러니까 목적 목적풀이니까. 이걸 이꼴 관계를 잡아야 되겠고. 이거는 오영식으로 보고 오영식으로 갔을 때콜동사의 뜻은 뭐죠? 부르다. 목적보라. 목적 깔끔하게. 자,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독일이라 부르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The drummer. 나를 유대인이라 부를 것이다. 아, 음, 이이 어, 주. 자, 여기 보시죠. 얘는 몇 성식동사일까요? 제임스 2세가 주로 나왔어요. 명령 하나가 동사로 나왔고 피플, 국민들에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야. 핵심 아, 포인트는 뭐냐. 자, 얘가 잘 들어. SV까지 해석을 했는데 뒤에 팀정사가 나왔을 때야. 얘가 나왔을 때 얘는 5형식일까요? 3형식일까요? 오, 당연하지마. 얘가 이렇게 될 때만 그때만 5형식인 거야. 아니면 어떻게 줘? 아니면 서용식일 수도 있어요. 목적을하면 투정사업 받지 않아 반목진국이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아니요? 이게 가능해야지만 오용이되는거야 여기서도 어 제임스 2세가 명령한 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뭐 하는 거야? 꼴프치지 마. Not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꼴프치지말라고 명령했다. 이거에 여행이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오용식인 거죠. 왜신 거지? 오케이. 여기가 그 뭐가 되는 거니? 목적? 뭐가 되는 거니? 그치? 끊어서 봐야 돼. 그래 영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제임스 이 s 영영 했어. 끊고. He's a p e p l e 국민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Not play. 하지 말라고. 골프. 골 치지 말라고. Anymore? 더 이상. t h 네. 한번 기억 되잖아. 50번. i saw a so boring in the dream playing basketball. 자, 네. 얘가 지금 공사를 나왔는데 자, C의 과거형 속 지각공사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인덕쥐임은 결국 요번에 형용사고요. 왜? 뭐리꾸려주는 거지요. 체육관에 있는 소년 그럼 내가 소년이 아니니까 목적일 테고 자, 여기를 야겠어요 이제 통정사 뿐만 아니라 I&G가 n 나왔는데 얘가 이거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만 너희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 소년이 이 플레이의 행위를 하는 거니 자, 플레이 베스켓볼이죠 그죠? 어뭐 하는 거야? 농구하는 거지? 네. 찬해. 농구하는 거 그럼 얘는 보니 목적 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보았다 소년이 제관에 있는. 뭐? 약간 어. 농구하는 모습. 농구하는 모습. 응.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오형식에서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게 많아요. 이, 가, 로, 해석. 이, 가, 로, 왜 백, 격이기 때문에, 백, 격이. 왜냐면 주위에 있는 목적보의 행위를 할수 있어요. 제2의 조화 중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 해석. 꼭 을, 르이라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보았다. 뭐, 한 소년이. 체육관에 있는. 뭐 하는 것을? 능구하는 것을. 근데, 51번가. 91번에 인내 m a t t e 어! 여기 이트가 가조 얘가 이경식완전자 동사예요. 왜? 어? 교수님 목적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또 여기가 아니라 진주어야. 뭐가 진주어야? 의문사절이 진주로 쓰인 거야. 가조니까 진주어. 의주동. 애니 네. 의주동. 의주동. 우리 아이들 친구가 누구인지 는 중요하다. 이때 메러의 의미는 뭐라고요? 메러의 의미는 be important의 뜻이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be important 또는 be of importance 해도 된다. 52번 일부 미네랄들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여기 지금 형용사 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의 형용사는 100%야. 목적어야. 보 목적어뒤에 목적고 형용사는 100% 목적봇 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영실 할까알수 있을 거예요. 얘가 아, 사용동사 자, 주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부 광고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튼튼하게, 우리말로는 튼튼하게 스트롱니, 엘라이트친 것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는. 자, 그래서 호모조차도 이따가고 싶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니? 요 그래서 이것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식은 주어, 자, 부사, 동사 이용이십 분이에요. 오모조차도 이따 없이 꾸벅꾸벅한다.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 가나와. 네. 자, 껑이속뚜껑이 아, 석단지가 속뚜껑을 걷다고 부르다. 주전자가 주전자 뚜껑을 걷다라고 부르다. 이런 걸 우리는 똥무등계, 병무등계 나무란다. 라고 얘기해요. 음. 똥무등계가 병무등계 나무란다. 자, 들어본 적이 없어? 찾아봐. 뭐, 병서 목적어, 이게 목적, 뭐야. 왜? 왜? 근데, 형용사잖아 목적어는 흑용사 100% 목적되고 어? 좀 전에 얘기했죠? 목적어는 목적보다보가 이렇게, 55번. 파이룩 쓰근 야저 파이는 어되게 좋아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 맛은 끔찍해요 역시 파이를 이터 받고 있고 동사고 이게 주 격보로 쓰였다 페이스가 감각 동사 룩도 감각 동사 보는 거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거 맛보는 거, 거. 그치 느끼는 거 그리고 뭐 오각이에요 오각 전부 이영식이영식으로 쓰여. 이영식으로 쓰인다는 게 얘기, 보호한다는 얘기야. 음. 휴용사가없나 아니면 라이프 플러스 명사가 온다. 영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목적어, 공용식일 거예요. 학교 스포츠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걷는 게 맞죠? 왜? 어 중요한 일부. 음. 교육의 중요한 일부. 이걸 걷는. 그게 목적고. 자, 그래서 영국인들은, 영국 사람들은 학교 스포츠를 교육의 중요한 일부라고 간주한다. 마지막 문장이야. Let a great variety of cultures. 자, 여기서 이미 형식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이미 나왔어요. 아가 나왔다는 얘기는 복수.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 다 물고 내줘요.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뭐와 문화와 그 다음에 뭐와? 인종들이. 바로 이게 주어야. 존재합니다. 성, 민족, 들사이에 어디에? 태평양에. 끝. 몇 형식? 동식? 몇 형식이야? 한번 불러. 주도 살게 없는 거잖아. 이경식. 여기 오이영식. 여기 면증식, 구워놨으니까 이용식. 여기 면증식, 목적, 목적 구워놨으니까 오이영식. 동사 중심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면증식, 이용식. 됐죠? 다 아, 끝냈죠? 자, 동사 필요한 거. 내가 메모 안 하고 넘어 뭐 없죠? 응? 어? 어, 그래서 이용식부터 사형식까지. 사형식이 안 보이네. 사실은 사형식이 가장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거로 회님? 네. 수능이 한천 차례씩 수능이 이미 다 나왔던 어? 문장들이니까.